파티고우의 외형적 특징은 일반 남성의 평균 피를 넘어서며 즉식한 노란색 피부는 다듬어지지 않은 가죽처럼 거친 느낌을 줍니다.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종이 가방을 닮은 얼굴의 형태는 인간의 피로 그려진 눈과 입이 웃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섬뜩함을 불러일으키지만 다른 기능적 역할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파티고우의 가장 독특한 특징으로는 팔끝에손 대신 달려있는 갈고리 이빨의 구멍으로 이는 희생자의 살에 달라붙어 독을 주입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고 이 독은 희생자의 정맥을 통해 순환하면서 변이를 일으킵니다. 변이 과정은 총 4단계로 변이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단계는 독이 주입된 곳에 혈류가 멈추고 나비가 오는 단계 두 번째 단계는 물린 부위에 뼈가 녹아 없어지며 손은 점차 보라색으로 변해 발골 이빨에 구멍으로 퇴체되는 단계 세 번째 단계는 얼굴이 녹아 벗겨지기 시작하고 얼굴 근육이 조기가방의 형태를 띄게 되는 단계 마지막 단계는 신체의 모든 근육이 파티고의 형태로서 변이가 마무리되며 과거에 대한 기억을 잃고 신능이 태폭 증가하지만 더 이상 다른 인간과의 의사소통은 할수 없게 됩니다. 변이가 끝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20분 내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치료하기 위해선 5분 내로 상처 부위를 절단하거나 다량의 아몬드 제품을 필요로 합니다. 파티고어 개체의 대부분은 혼자가 아닌 무리를 지어 사냥을 하지만 평균적으로 30초 동안 달리게 되면 피로가 쌓여 움직임을 멈추기 때문에 방릉자들은 방심하며 여유를 부리다가 자칫 목숨을 잃는 일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지능이 높은 파티고어는 최초 사냥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탈출로에매복조을 따로 남겨두는 비범함을 보이기도 하며 겉개를 만들어 각으로 위장하고 주변에 아몬드워터를 미끼로 남겨 적군에 오는 방릉자를 눈치채지 못하게 움켜집니다. 아주 드물지만 후방친 방릉자를 쫓기 위해 노클립 능력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파티고의 주요 서식지인 백룸 레벨 펀의 입구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만약 매복해 있던 파티고와 마주친다면 바로 공격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에 그들이 먼저 노리는팔 부위를 가리고 뒤로 물러서서 움직임이 느려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파티 고호가 느려지기 시작하면 얼굴, 팔, 손을 가린 채 가능한 한 빨리 반대 방향을 향해 도망쳐야 합니다. 백물을 배회하다 빨간 풍선을 보게 된다면 그럼 전 여기까지